안녕하세요. 블로깅포에나입니다 어, 제가 블로깅포에서 영상을 올린 지 벌써 약 4개월이 넘는 것 같아요. 컨텐츠를 만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컨텐츠 관련 플랫폼이면 좀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채굴 가능한 보상용 SNS 플랫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은 그 중에 눈에 띄었던 미스릴 플랫폼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 미스릴 플랫폼을 살펴보기 전에 현재 컨텐츠 산업의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는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유익한 컨텐츠 생성이 계속되고 있지만 사실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유튜브를 대표적인 예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유튜브의 경우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창출하려면 유튜브가 정한 기준에도 적합해야 되고 그리고 크리에이터들이 공을 들인 거에 비해 유튜브가 가져가는 수익이 더 많다는 거예요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보상 체계가 굉장히 불공평한 상황인 거죠 이런 문제를 미스릴이 어떻게 풀고자 하냐면요 이 미스릴 소셜미디어 플랫폼 안에서 미스를 통합하고자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셜미디어 플랫폼 안에서 채굴도 가능하고 보상도 받고 지갑도 사용하고 결제까지 가능한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이 코인마켓캡에서 미스를 보시면 현 시가총액은 약 1억 달러고요 현 시세는 약 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상장된 거래소는 OKX, DigiFinex, b i t f o e x 등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국내 거래소에는 빗썸 코인제스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쓰리는 소셜 마이닝 플랫폼입니다. 네트워크에 컨텐츠를 제공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미스토큰으로 주어지는데요. 대표적인 플랫폼은 리시라는 인스타그램형 보상 플랫폼입니다. 인스타그램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다만 리의 경우 좋아요나 조회수에 따라 미스 토큰으로 보상이 주어집니다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의 스토리 기능을 아실 거예요 이리또 인스타처럼 스토리에 사진이나 영상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단 24시간 안에 사라지고요 그리고 10월 초에 단편 영상 기능이 새롭게 도입이 됐는데요. 현재는 단편 영상을 올리면 채굴이 안 된대요. 그렇지만 다음 달인 11월에는 채굴 기능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인스타그램처럼 채팅, 사진, 동영상 업로드가 가능하고 다른 점이 있다면 토큰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점이죠. 안드로이드나 iOS에서 다운이 지금 가능하니까요. 다운받으셔서 사진 올리시고 미스 토큰으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 네트워크의 성장이 우선되기 때문에 이 많은 양의 미스 채굴 보상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어, 그러나 최후에는 네트워크가 커지겠죠. 그럼 아무래도 이 미스 토큰 보상이 줄어들 것 같아요. 이 모든 것이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을 통해 확인 가능하니 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컨텐츠 보상 플랫폼이다 보니까 보상 토큰이 궁금하시겠죠. 그렇다면 과연 얼마만큼의 보상이 주어지는 걸까요? 어, 제가 백서를 보니까요. 한 건의 조회수당 1미스, 한 건의 좋아요에 5미스의 토큰을 보상받게 되는데요. 보상 금액의 같은 경우 1주에 만 미스로 설정을 해놔서 난이도가 조장될 예정이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보상받는 금액이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미스 토큰을 보상받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또 필요하겠죠. 이걸 미스릴 볼트가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이 볼트는 금고라는 뜻인데 지갑의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세 가지의 기능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는 이 미스릴 토큰을 다른 가상화폐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이 채굴을 통해 얻은 미스릴 토큰을 인출을 할 수도 있고 또한 다른 가상화폐에 입금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스테이킹이 가능하다는 점이에요. 이 스테이킹 기능이 굉장히 색다러웠는데요. 스테이킹은 요 일정 기간 동안 코인을 예치하고 있어야 된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인을 스테이킹하고 일정 기간 동안 지갑에 코인을 예치하면 그에 대한 보상을 코인으로 받게 됩니다. 이 기능을 미스릴 볼트가 제공한다 하는데요. 이미스릴 볼트의 미스릴 토큰을 스테이킹에서 보관해두면 코인 수에 따라 스테이킹 등급을 결정을 해요. 그리고 스테이킹 기간 동안 자동으로 미스릴 토큰으로 보상을 받게 되는 거죠. 스테이킹 보관 기간은 최소 14일이고 최대의 기간은 없어요. 더 오래 스테이킹 할수록 스테이킹 등급이 당연히 높아질 거고요. 당연히 소셜 마이닝 속도가 또 빨라지겠죠. 단 스테이킹 기간이 완료가 되면 소셜 마이닝 속도는 올해로 돌아갑니다. 14일이 최소 기간이잖아요 기간이 만료되고 14일 이후부터 스테이킹을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지 않으면 기간은 자동 연장이 됩니다 또 향후에는 비트코인이나 USDT로 환전 기능이 더해질 예정이라 합니다 가입하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미스레일 볼트에 가입을 하시고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소셜 마이닝 앱인 리슬 미스레일 볼트 계정과 연동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이닝으로 얻은 이 미스릴 토큰이 미스릴 볼트 계정과 연동이 돼서 미스릴 토큰 관리가 또 가능합니다. 이 미스릴의 플랫폼을 살펴봤다면 토큰 분배 및팀 멤버를 간단하게 볼 건데요. 어, 토큰 분배를 보시면 총 공급량은 10억개인데요. 소셜 마이닝에 대한 보상은 35%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토큰 판매는 이 프라이빗 세일을 통해 30%인 3억개의 토큰이 판매됐고요. 가 그리고 개발 초기 후원자 그리고 어드바이저에게는 각각 5%씩 배당이 되고 커뮤니티 개발의 20%가 사용이 되네요 어 그리고 이제 팀 멤버를 볼 건데 창립자만 보고 넘어갈게요 어 제프리 헝이 창립자인데 눈에 띄는 건 이미 스트리밍 앱인 17미디아를 2015년도에 설립을 했고요 이미 5천만 명의 유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홍콩,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외총 6개 국가의 지사를 보유하고 있고 직원 수도 약 4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큰 규모의 스트리밍 앱 회사죠. 콘텐츠 산업을 이미 운영했었고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더 많은 보상을 주는 방법을 찾다가 이미스레를 만들게 됐다 하더라고요. 이 대표적으로 소셜미디어 네트워크에 기여를 하고 여기서 기여를 한다는 건 뭐 글을 쓴다든지, 영상을 올린다든지, 컨텐츠를 올리고 보상을 받는 플랫폼이라 하면 어, 스티밋을 떠올리실 것 같은데요. 스티밋은 블로그형 보상 플랫폼이죠. 글을 쓰는 자에게 투표를 하여 보상을 주죠. 이미쓰는요 인스타그램형 보상 플랫폼입니다. 사진을 올리고 좋아요를 받으면 미스 토큰으로 보상을 해주는 플랫폼이죠. 스티밋은 글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글을 쓰는 게 어려우신 분들이 계실테고 또 조금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으실텐데요 이 미스릴의 리 플랫폼은요 인스타 하시는 것처럼 사진 올리시고 또 뷰수와 좋아요 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토큰 보상이 수월하지 않나 싶습니다 컨텐츠에 어, 대한 보상이 주어지다 보니 다양한 또 컨텐츠가 나오겠죠 근데 이와 같이 소셜미디어 보상 플랫폼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스티미, 시네레오, 튠등 다양한 분야의 이 플랫폼들과의 경쟁에서 또 어떤 식으로 살아남을 것인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릿은 사진, 영상을 올려서 보상을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불법 컨텐츠라든지 또 야한 영상, 사진, 자극적인 사진이 여러 사람들의 시선을 이끌 것이고 또 많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또 수익 모델은 무엇인지 이 토큰 유틸리티 기능과 재정적인 부분을 백설선 담지 않아 좀 아쉬웠고요 아무래도 지금은 네트워크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상태라 이 미스 토큰의 가치를 높이는 데 우선시 된것 같은데 이 미스 토큰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용자나 주주들에서 생기는 장벽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컨텐츠 제작자들에게 보상이 이뤄지는 플랫폼인 미스리를 살펴봤습니다 아직은 이 미스릴이 유저베이스가 좀 적은 것 같아요. 인스타도 대중화를 일으켰던 이유가 이 페이스북과 연동이 되었었잖아요. 미스릴도 이 글로벌 기반 SNS와 연결이 돼서 대중화를 일으키면 좋은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데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그럼 바이바이